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장금이에요 이번엔 너무 만들어보고 싶었던 식혜를 만들어봤어요 명절날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던 진하고 달달한 식혜 맛이 너무 그리웠거든요. 함께 만들어 봐요. 질금가루 500g 준비해 주세요. 물 4L를 부어 주세요. 주물주물 주물러 주고 1시간 동안 불려 둘게요. 가까이서 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냄새는 그냥 풀냄새가 나요. 이제 밥을 지어 볼게요. 쌀 3컵을 부어 주세요. 식혜 밥알은 꼬들밥을 해야 맛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찹쌀로 만들어도 돼요 찹쌀이 더 맛있다고 하네요 물은 두컵을 넣고 취사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불려둔 질금을 조물조물 주물러서 엿기름이 뽀얀 엿기름 전분을 마구 뽑아내 주세요 대충 주물하는게 아니라 힘있게 눌러주세요 이제 면포에 걸러줄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면포가 워낙 촘촘해서 걸러지지가 않았어요. 조직이 조금 더 느슨한 삼배주머니를 이용해주세요. 면 보자기로 하면 하루 종일 해도 걸러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부어주다가 멘붕이 옵니다. <웃음> 잘 빠져라고 이렇게 손으로 저어보고 주물러보고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은 채에 걸러버렸답니다. 채로 하는게 소편하고잘되더라고요 이번에 면포를 꽉 짜보았어요 요렇게 모아모아서 꽉 잡고 짜줘요 국물아 빠져라 손에 힘이 꽉 들어간게 보이시죠 있는 힘껏 짜요 이렇게 해도 잘안되더라고요 나머지는 모두 체에 걸러줬어요 그리고 질금가루에 1리터 물을 더 부어줬어요. 식혜를 만들 때 물이 총 5리터 들어가는 거죠. 질금전분이 이렇게 막고 있어서 그렇더라고요. 자 이제 밥통을 열어볼게요. 수증기 넣어. <웃음> 꼬들꼬들하게 밥도 잘 만들어졌어요. 습관적으로 밥을 저어주고요. 엿기름 우려낸 물 4리터를 부어주세요. 전기밥솥이 10인용인데 4리터를 넣으니 여기 딱맞더라고요 밥알이 잘 풀리게 잘 저어주세요. 다른 손으로 풀어서 따라했는데 뜨겁더라고요 <웃음> 설탕컵을 넣어줬어요. 설탕을 넣어주면 더잘 삭혀져요. 참! 질금가루를 우려낸 물을 보면 윗물은 맑고 아랫부분은 전분 앙금이 남아있는데요. 맑은색의 식기를 만들고 싶으면 전분 앙금을 넣지 않고 위에 있는 맑은 물만 넣어주세요. 전분 앙금 모두 다 넣어야 더 진하고 맛있다고 해서 저는 색보다 맛을 택했어요. 전분 앙금물 전부 부어줬어요. 대신 색은 탁하고 어두워요. 또잘 저어서 4시간에서 5시간 보온 모드로 두세요 4시간 되었을 때 뚜껑을 열었는데 밥알이 몇개 떠올라 있어요 1시간 더 삭혀줄게요 5시간 지나고 열어보니 밥알이 더 많이 떠올랐네요 밥알 하나를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면 실처럼 하나로 미끄럼 없이 말아져요 그럼 잘 삭혀진 거예요 이때 식혜 위에 고명처럼 올릴 밥알을 찬물에 담아주세요. 그럼 식혜 위에 동동 떠올라서 더 예뻐져요. 이제 잘 삭힌 식혜를 큰 통으로 옮겨줄게요. 밥통에 남은 밥알도 탈탈 털어넣어주세요. 아까 질금을 우려뒀던 물 1리터도 같이 넣어주세요. 설탕을 두컵더 넣어주세요. 잘 저어주시고요. 식혜가 끓어오르면 거품이 생겨요. 거품은 제거해주세요. 이제 중약불로 줄여서 30분 끓여줄게요. 사실 30분 끓여주고 설탕을 넣어야 하는데 설탕을 먼저 넣어버린 거 있죠? 센 불로 끓이다가 거품 걷어내고 중약불로 30분 끓여준 뒤 설탕 2컵, 소금 반티스푼 넣고 10분 더 끓여줘야 해요. 설탕 넣을때 생강도 넣어주면 더 감칠맛이 돌아요. 저는 생각을 깜빡하고 생강청을 다 담아버려서 그냥 했어요. 저번에 만든 생강청 인기가 많아서 일주일안에 생강청을 네번 만들었지 뭐예요. 오래 끓여주면 더 진해져서 맛있고 그리고 잘 상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열심히 끓고 있어요. 중간중간 중간 잘 저어주세요 자 이제 식혜 완성 식혀서 냉장고에 시원하게 보관해주세요 그릇에 식혜를 담고 건져 두었던 밥알을 올려주세요 동동 예쁘게 뜨고 있죠 제가 한 레시피는 조금 달더라고요 설탕을 두컵을 먼저 넣어보고 입맛대로 추가해주세요. 달달구리 맛있는 식혜 완성!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